샀어? 아니, 선물 받았어. 네. <웃음> 어, 필통이야? 약간 그런 메이크업 도움 아, 같은 거 어, 넣을 그래. 수 있는 브러쉬 같은 거. 그래, 필통으로 쓸수 있어. <웃음> 정말 아기자기하네요. 이거를 젤리를 이렇게 떠먹어야 된대. 먹어봐. 나 이거 주무실지 아, 너무 가방 걸고 싶어. <웃음> 와, 콕콕함. 탄산. 탄산. 있는데 약간 없는 거같 아 어, 너무 달, 달고요. 달탄산 아 이게 하얀 건데 달아? 그냥 사이다에 청으도 아 시럽한 느낌이네요. 아그 셀리나다 맛이 다 다르대. <웃음> <웃음> 야, 이거 온드리디언즈 클래식 <웃음> 아 <웃음> 야, 이거 생태풀 <샌드폰> 아니야? 이거? <웃음> 그 어릴 때 학교 앞에서 먹었던 그런 약간 불량식품 같은 느낌이야. <웃음> 와우! 와우. 어아 이게 포토 크림... 잠깐만... 포토 크림... 아니, 어. 가까워... 가, 나 이렇게 가운데 포토가 실제로 들어간 건지 몰랐어. 난 이렇게 반... 하나 하나인 줄 알았어. 어, 어 진짜네... 어. <웃음> 크림 블릴래 봐봐, 속 빠졌어. 봐테이블 어. 빠졌어. 다들 밥 먹으러 왔나? 봐 봐봐... 어? <웃음> <아니. 웃음> 치즈 케이크래. 맛있겠다. 자. 자. 먹어. 봅시다어 엄청 딱. 오. 나 이거 길려 워으면 먹는 케이크야? 야나안 먹을래. <웃음> 어. 잠깐만, 어떻게 해 짠! 어. <웃음> 먹어봐, 이게 다시 얘는 왜 세웠어? <웃음> 음. 맛은 있이까비식 <웃음> 그, 근데 어서 먹어본 맛이 여기야. <웃음> 또 시작이다, 또. <웃음> 재밌게 읽으신다 보이지? 약이 나와요. 어, 아까 너어갔는데어 어, 여기. 뭐, 이라고왜 어. 네. 네. 샀어요? 왜 팔았네. 먹고 싶은데? 있가 뒤집혀 있는전해야돼을전하는 이거는 뭐야? 이게 찍어 먹는 그런 거 이건 또띠아 응. 여기다가 싸가지고 이쪽 오른쪽, 아, 왼쪽에 롯데 파워가 있어데 아니, 어요 위치가 잘 모르겠어. 아, 아닌 것 같아. 미코 치즈가 약간 근데 그거 다르다. 좀. 맛이 더. 어, 아, 아, 그러니까 맛이 없 맛이 어, 다는게 어, 아니라 무맛. 그 그거보다 더우유같은 어어. <웃음> 오! 장미향 난다! 오! 바람 보니까 오! 저희는 홍시를 먹어볼 거예요 그러세요 <웃음> 따라라라 아, 비주얼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놔야돼 어. 응. 근데 그 위에까지 먹는거야? 아니 어. 안돼? <웃음> 뭐, 먹어봐 한번 근데 <웃음> 어떻게 먹냐 진짜 한입씩 한입 아, 다셔보요 그거 안다고요 <웃음> 아니 근데 생각보다 높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네 그러니까. 너, 먹어봐, 먼저 먹어봐, 먹어봐. 너 먼저 먹어봐 너 먼저 먹어보라고 되게 패스트리 같은 건가 보네? 응아 음. 달아 달대 유나야 그러니까 약간... <웃음> <저> 멈칫했어 지금 <웃음> 단데 약간 안에가 아내가... 텁텁한 클림 느낌인데 먹어봐 음, 별로 안이 안 달아 나 <웃음> 음, 엄청 달달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짜. 어 맞아 음. 짠 느낌이 나 어, 10년 전부터 유명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. <웃음> 한 진짜... 번도 안 와보고 나도 나도 솔직히 그 연남동까지 보고 의뢰도 없고 해보세요. 먹어보고 저거 소스있는거 아 먹어보고. 약간 아 태국 같은 냄구 어. 동동이나. 왜 보니? 누나 뭐 시켰어? 저코스모폴리탄이야 어. <웃음> 드디어. <웃음> 아 그니까. 왜 그렇게 먹고 싶었어, 건데? 아, 비밀이야. 첫사랑이 좋아. 무슨 책 봤는데? 아네. 아, 무슨 책에 나왔는데? 아씨 그런 게 있어요? 뭐뭐뭐뭐 말 못할 사정. 어쩜 좋아. 아 진짜 마음 아구나 그게 사연이 있어. 얘가 사과를 너무 좋아해서 사과를 막 주워 먹다가 그 탑차에 타가지고 그 회사까지 간 거야. 강제 노역 아니 <웃음> 왜자 <웃음> 그렇게 있으면 턱안 아파? 또왜 그렇게 짭짭거리는 거야? 응? 오늘은 얼굴이 왜 이렇게 사람같이 생겼어?